<목소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목소리> 어딘가를 가야할지 모르겠다며 나랑 같이 한번 찾아볼래? 신덕창 나왔습니다 어? 오들별씩 가는데? 네? 이모! 오들별에! 뭐야? 오들별야? Life is true i But it's not over 다시 살아갈만 하다고 알아줘 Love i real forever <웃음> 제발 내게 말해봐 All I need 그것만